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단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향수는요 바로 여름 향수입니다 아올 여름 결국 코로나 때문에 해외를 못 나가게 됐는데요 원래 작년만 해도 내년에 나갈 수 있겠지? 라고 하면서 사실 이 옷을 샀거든요 동남아 가서 입으려고 좀 화려하게 샀는데 아 올해 옷을 아예 못 입겠다 싶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<웃음> 유튜브 촬영으로남마쓸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런 옷들 좀입지 않으신가요? 우리 한번 집에서라도 입으면서 기분전환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때 여름 분위기 내는 향수 한번 뿌려보도록 할까요? 제가 오늘 세 가지 향수 추천드릴 건데요 여러분들도 여름에 쓰시는 향수 있으시면 한번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 추천할게요 Let's go! 첫 번째 여름 향수입니다 엘리자베스 아넨의 그린티입니다 엘리자베스 아덴의 그린티 라인이 되게 많잖아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이 기본 라인이에요 사실 제가 갖고 있는 엘리자베스 아덴이 잠시만요 하나 둘셋 일곱 개 정도 되거든요? 근데 이제 여름에 가장 쓰기 좋고 무난한 건이 그린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거는 제가 접하게 된 계기는 그린티 향수의 대표적인 향수라고 추천을 받았거든요 근데 처음 맡았을 때왜 이게 그린티 향수의 대표적인 향수지?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딱 뿌렸을 때 스킨냄새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사실 스킨냄새가 싫은 건 아닌데 그린티를 생각한 상태에서 스킨냄새 가확 올라오니까 이거 뭐지? 딱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뿌려보니까 정말 씁쓸한 그 녹차의 향? 거기에다가 엘리자베스 특유의 약간의 화장품 향이 거든요 고거에 되게 시원한 향이 나는 거예요. 제가 이전에 느꼈던 스킨향이 그 녹차향이랑 어우러져서 차가운 녹차 느낌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차가운 녹차 스킨 느낌이라서 이 얼음에 쓰기 진짜 매력적이더라고요. 여러분들도 약간 스름한 스킨향 이런 게 좋으시다면 이 엘리자베스 아덴 그린티도 되게 저렴하니까 한번 꼭 시향해보시고 접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나중에 엘리자베스 아덴 라인 한번 쭉 리뷰를 할 거니까 그때 또 자세하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여름영수 추천 두 번째입니다. 아틀리에코 롱의 클레망틴 캘리포니아입니다. 아틀리에코 롱은 포멜로 파라네랑 클레망틴 캘리포니아 이두 개가 베스트 제품이라고 들었어요. 저도 사실 두 개가 다 있는데 어이 아틀레코롱 클레망틴 캘리포니아 이거 100ml짜리에서 안 보여서 이거를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왜냐면 진짜 이 향수는 이 라벨을 정말 잘 만들었어요 딱이 라벨 컬러 느낌의 향수입니다 그리고 클레망틴이 클레멘타인이라는 귤을 뜻하는 건데 그 클레멘타인이 어떤 귤인가 찾아봤는데 우리나라의 귤이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그 귤의 느낌만 담은 게 아니라 이 귤을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꺼내서 그거를 바로 스킨으로 만들면 이 느낌이지 않을까 진짜 클레망테의 느낌이 확 나면서 정말 그 차가운 느낌을 확 살려주는데 이 스킨이 거슬리는 스킨이 아니라 알콜이 증발되고 나서 그 시원한 느낌을 내는 것 같아요 이 향수를 뿌릴 때는 깔끔한 흰색티에다 청바지를 입을 때는 정말 잘 어울려요 여러분들도 만약 있으시면 그런 핏에다가 한번 뿌려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백화점에서 접하기 쉽고 백화점 가기 힘든 분들은 디스커버리 세트를 굉장히 많이 파는데 얘가 거의 들어 있거든요. 그래서 한번 꼭 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여름 향수 세 번째 추천입니다. 프란시스 커정의 아쿠아 유니버셜입니다. 프란시스 커정의 아쿠아 라인이 좀 많더라고요. 그래서 여섯 가지가 있는데 저도 여름에 쓰려고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그 중에서 제가 지금 그나마 잘 쓰고 있는. 아쿠아 유니버셜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려고 합니다. 사실 이 아쿠아 유니버셜은요, 딱 이름에 맞게 물의 느낌이 정말 많이 나요. 그러니까 물레는 뭐 오이 향 이런 게 난다는 뜻이 아니고, 셔츠를 레몬 세제로 빤 다음에 그거를 이제 다 정말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햇빛에 말리려고 탕하고 물을 설잖아요. 그럼 물이 분사가 확 되면서 그. 세제의 향이랑 같이 물이 이렇게 시원하게 확 들이키잖아요 그 느낌이 나요 여름날 진짜 땀을 흘리고 약간 찝찝한 느낌이있어요 그래서 내가 입고 있는 옷을 좀더 청결하고 깔끔하고 시원하게 보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향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다른 아쿠아 라인도 굉장히 매력적인 향이 많은데 저는 그래도 지금 맨 처음 핑으로 아쿠아 유니버셜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나중에 여섯 가지를 한번 다 비교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거를 픽하셔도 좋겠죠?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? 여러분들이 오늘 추천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